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에게 마라공지가 있는데요. 벌써 구독자 50명이 되었어요. 오호! 어, 진짜 맞았구네. 바꾸네.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공지로 우선 하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음.. 간단해요. 원래 두 사람 죽이로 했지만 한 사람 죽이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지금 사정상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래 유튜브로 해서 뽑을라 했지만 이제 전에 저번주에 얘기했듯이 방송은 트위치,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트위치에 방송하니까 링크는 여기 밑 이제, 이제 영상 밑에 해놓을거예요 댓글에 적어놓기도 할건데 여튼 여기 자세히 보기에도 해놓으니까 알아주시고요 자 벌써 구독자 50명이 됐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거를 올라가고 다음 영상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내일 올라갈 건데요 공지는 오늘 올라가고 영상은 내일 올라갑니다 영상에서 그게 거기서 문제점을 먼저 이걸 공지를 빨리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승재예요 음, 한 명이니까 우선 제 영상을 전에보신 분들도 알기, 알겠지만 화질 그래픽은 이제 이거 한법 알았기 때문에 화질을 좀 좋게 할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답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 자 이제 소리가 안들릴 겁니다 이게 잘 적게 들려요 지금 이제 이걸 크게 해봤거든요 지금 VR 차트를 그래서 이제 소리를 이거는 크게 나오면 다행인데 하여튼 이제 소리가 되고요 이제 소리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문제점은 적고 그 다음 엔터 그 밑에다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첫 번째로 적은 사람한테 바로 문화상품권 이메일에 링크를 5천원짜리 링크를 바로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꿈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50명까지 올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꽁꽁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아파트는 귀엽지만 신경 쓰시, <웃음> 알려주세요. 어쩔 수, 예, 컨셉상도 하답니까, 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고맙고, 좋아합니다. 오, 오늘은 여기까지.